네, 이제 다음 팀 소개하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레고 퀄르텟입니다. 네, 서울레고 퀄르텟 팀은 한수진 바이스님께 멘토링을 받았는데요. 무대로 네, 올라올 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니, 곡을 두 개를 들렸잖아요둘다 사실 펠로가 좀 부담되는... 레퍼토리, 그죠 거의. 음. 괜찮아요? 음. <웃음> 하면서 어땠어요? 저번에 좀 아쉬웠어요. 왜냐면 첼로가 너무 비중이 없었기 때문에. 개인적인 아. <웃음> 사진이 들어갔던 생각이긴 한데. 어... 두 곡을 받고어 팀원들끼리 정할 때 제가 이 곡을 듣고 너무 노래가 좋아서 강력하게 이걸 하기를 원했었고 왕성블에서 네. 어, 흔치 않게 첼로 솔로가 많아서 너무 만족스럽게... 네. <웃음> 어때요 지금? 마음 어... 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긴장이라기보다는 너무 설레는 마음이 되게 크게 음.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,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무대니까 우리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주기 기대할게요 <웃음> 감사합니다 Yeah. Mm -hmm. Thank you. 어차피 다들 지금 칭찬 일색이기 텐데 피아니스트가 끌어줘야 돼. 그러니까 이런 곡일수록 끌고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치는 거 봐서는 약간 계속 나 맞춰줘야 돼. 이거 어긋나면 안 돼. 이런 게 굉장히 강했나봐요, 약간. 그래서 그거... 근데 사실 이거는 부가가치적인 말이고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그냥 그러니까 플레잉 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, 그냥. 네. 아니, 너무 잘해서 말을 많이 해주고 싶네 그러니까 목 놓아 우는 음악은 없어요. 슈만. 제가 생각할 때. 오히려 담담하게 울었으면 어땠을까. 왜냐면 슈만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삶에서. 그죠? 그거를 어떻게 자기들이 승화시킬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앙상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어땠어요? 최대한 마음을 통합해줘. 그게 느껴졌어요. 사실 저도 이제 우리 함께했었잖아요. 저도 지금 되게 긴장하면서 봤어요. 그랬는데 어, 너무 아름다운 순간들이 이렇게 막 오니까 나도 감동받아가지고. 그런데 <웃음> 하나 조금 아쉬웠던 게 어떨 때 소리를 조금 크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더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음,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, 저는 부분 부분들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. 음. 네, 그래서 특히 마지막 솔로. <웃음> 저는 맞아요. 잘. 좋은 좋아. 순간은 너무 당연해서. 그냥. 네. 그건 이게 없죠. 좋아, 없죠. <웃음> <웃음> 올라오는 순간, o oh, 마 my baby들. <웃음> <벌써. 웃음> 네. 네, 이번 무대는 되게 다양한 스토리가 나와서 조금 더 흥미로웠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네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